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예상되는데요. 현재 설악산이 영하 16.6도 서울이 7.7도 충주도 영하 12.2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으며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한파특보가 현재 발표 중이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심해어인 대형 오징어가 계속하여 출현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대형 오징어는 보통 죽은 채로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를 제외하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최근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심해의 상황이 변하면서 심해어들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출현한 심해어인 대형 오징어는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 아마미 오시마 근처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면서 오키나와 근처이므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환경일 수도 있으므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의 도호코 지방 태평양 연안 지역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서 미야기현 마스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인 산리쿠 지역에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무감지진도 발생하였으며, 매일같이 최근 살리코 앞바다에서 무감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살리코 앞바다 근처의 일본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도 규모 5클래스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5일과 6일 사이에 태평양의 전리층의 이상현상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전리층의 이상현상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3일 후인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산리쿠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다행히 내륙이 아닌 바다에서 일어났고 쓰나미 주의보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곧 있을 규모 9.1의 지진의 전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산리쿠 앞바다의 지진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